옛날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어느 마을에 콩지라는 아이가 살았어요 콩지의 엄마는 일찍 돌아가셔서 콩지의 아빠는 콩지에게 새엄마와 새엄마의 딸인 팥지를 가족으로 맞이했어요 콩지와 팥지는 아빠를 닮아 서로를 참 많이 닮았었죠 여보 그리고 콩지 팥지 아빠 다녀올게 아이 그래요 조심히 다녀와요 아이 얘들아 인사해야지 아빠 일하러 가신대 어, 아빠 꼭 가셔야 해요? 안 가면 안 될까요? 응? 오늘따라 우리 콩지가 왜 이럴까? 아빠 다섯만 지나면 오니까 걱정 말고 파찌랑 엄마랑 잘 지내고 있어 아이 콩지야 아빠 가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어리광을 부리니 엄마랑 같이 맛있는 거 먹으면서 기다리면 되지 아 여보 늦겠어요 걱정말고 얼른 가요 제가 콩쥐는 잘 돌볼게요 허허 그래요 갔다올게요 네? 엄마 아빠 갔어 갔어? 야 콩쥐 허, 어머 얘 나한테 눈뜬 꼬라지 좀벗어너 너네 죽은 엄마가 그렇게 가르치디? 하이, 그건 그렇고 너 니네 아빠한테 뭐라 고 그랬어? 어? 설마 내가 괴롭힌다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한건 아니지? 허, 웃겨 정말 어, 아,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 이 뭐, 뭐, 뭐가 아니야 너 방금 아빠한테 완전 딱 붙어서 여우짓 하려고 자너 그러기만 해봐 으악! 그냥 짹도 안 되는게 진짜 아닌데 됐고 얘콩지야너 어. 가서 어. 이 나무 허미로 아, 자갈밭지나 가라 와 오늘 안에 못뭐 끝내면 밥은 없어 아참 그리고 밭다 갈면 청소도 좀 하고 그리고 우리 귀요미 깜찍이 파지공주는 연약하니까 이 타이아밭으로 모래놀이나 하면 좀 놀다 와. ]ît. 역시 우리 엄마가 최고야. 빨리 와. 어때? 아 뭐해? 빨리 안 가고. 아내 모래성이 다찌어와미 미안. 아 진짜 힘들게 만들었는데 사또님 나가신다 위로 어, 비켜라 어, 잘생겼다 사또님이랑 결혼하고 싶어 까불고 있어 사또님은 나랑 결혼할거거든 빨리 일어나 엄마한테 입은다어 음. 아이고 공지야 오늘까지 일다 하겠냐 난 이제 들어갈거지롱 잠깐 이게 무슨 냄새래? 아우야 너한테서 속독냄새나는거 같은데? 완전 구이네 마치 니네 인생처럼 말이야 <웃음> 그럼 수고해 <웃음> 부럽다 나도 집에가서 쉬고 싶은데 너무 힘들어. 배도 고프고 말이야. 엄마 보고 싶어요. 밭을 다 매지 못한 콩쥐가 엉엉 울고 있던 그때 어디서 소가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엄마 착한 콩쥐님 울지 말아요. 엄마 제가 도와줄게요. 소는 눈 깜짝할 사이에 밭을 갈아주었고 복숭아도 한바구니 선물해주었어요 이거는 제 선물이에요 엄마 집에 가져가 드세요 정말 고마워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을게 엄마 새어머니, 저 왔어요. 뭐? 벌써 왔다고? 그런 리가 없는데? 어쩌다 보니 일이 빨리 끝나서요. 그리고 이것 좀 드세요. 복숭아예요. 이 귀한 걸? 이거 어디서 난 거야? 어... 아는 친구가 줬어요. <웃음> 네가 이제는 나한테 거짓말도 하는구나. 딱 봐도 훔친 것 같은데 내려놓고 당장 방으로 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도둑질과 거짓말이 죄로넌 오늘 저녁밥 없어아 어, 정말 훔친 거 아니에요. 진짜예요. 믿어주세요. 저 지금 배가 너무 고파요, 새 어머니. 당장 너... 들어가. 어 복숭아 너만 이런. 네. 우리 딸이 복숭아는 딸이 먹자 아아악 아아뭐뭐을만은 하네요 맛은 있네 맛은 있네 아이저거리는 약간 유행이 지난거라구요 아이고 얘가 이게 요새 트렌드야 트렌드 아 이걸로 삿돌을 꽂실수 있을거 같아요 엄마 사돈님 어. 넘어올 거야. 왜 이렇게 시끄럽지? 뭔일 있나? 나가 봐야겠다. 아, 엄마. 아무래도 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딴거 입을까? 아, 그냥 이거 입을까? 아, 고민돼. 아, 가만히 있어 봐. 아, 비켜 봐. 얘가 좀. 아 엄마부터 생각 좀해 보고. 아, 이걸 머리에 꽂을까? 엄마... 저기 어디 가세요? 아유, 내, 내가 말안 했나? 아, 오늘 잔칫집 갈 거란다. 아... 난안 데려가 주시겠지. 나도 가고 싶다. 잘 다녀오세요. 아, 아유, 뭐라는 거야? 아이, 너도 얼른 잔칫집 가야지. 준비해! 아이 뭐해 안갈 거니? 주, 진심이세요? 진짜로요? 아이, 넌 속고만 살았니? 준비 다 하고 먼저 나가 있을 테니 아이, 너도 얼른 준비하고 나오렴 네 금방 나갈게요 새어머니 저 준비 다 했어요 어? 그건 뭐예요? 하이, 너도 잔치집에 간다고 했지만 같이 간다고나안 했잖니? 예! 이 항아리에 물 가득 채워놓고 그리고 저쪽 밭도 다시 갈고 잔치에 오렴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잔치집에 왔을 시 너에게 큰 벌을 내릴 것이야 흠, 가자! 우리 이쁜 파치공주 <웃음> 좋아요! 역시 엄마는 라니까나 진짜 쟤랑 같이 가는 줄 알고 놀랐다고요 쭉 팔려 죽을 뻔했네 <웃음> 어, 이번에 잘생긴 사또님도 오신다는데 정말 진짜 진짜. 가자 <웃음> 정말 가고 싶었는데 아, 아니야 나도 빨리 밭을 갈고 장독대에 물만 채우면 사또님을 볼수 있어 힘내자 그렇게 홍지는 계속 물을 길러다가 물을 부었어요. 하지만 구멍에 뚫린 장독대인 것을 뒤늦게 확인하고는 절망에 빠졌어요. 장독대에 금이 가서 물이 새다니... 어쩐지... 그래서 물이 채워지지 않았었구나... 난 틀렸어... 난못갈 거야... 하지만 그때 어디선가 두꺼비가 나타나더니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콩쥐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개꿀 제가 항아리를 맡을테니 얼른 물을 넣으세요 개꿀 뭐? 어? 알겠어 고마워 잠깐만 물이 가득 찼어 두꺼워 진짜 고마워 그럼 이제 밭만 갈고 가면 되겠다 늦으면 안되는데 밭은 제가 갈게요 여기 있는 이 비단옷을 입고 가보세요 어, 어? 진짜 고마워 소만 믿으라구 그러면 옷을 챙겨서 우와 완전 이쁘다 두꺼 봐소둘다 진짜 다들 너무 고마워 나 갔다 올게 네잘 다녀오세요 다녀왔 제가 Oh, <laughs>